사이즈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42, 40, 37 오늘 베젤 사이즈 37 제품을 소개할 거고요 이렇게 여러가지 설정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웨스터 플렉스 제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얼을 고르면 되는데 엄청 화려한 파베 다이얼 이 제품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요트 마스터 37 가격은 어마어마하죠?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되어있는 롤렉스 6쪽 플레이트의 요트마스터 롤렉스 요트마스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홈페이지에 가시면 37, 40, 42 그리고 요트마스터 2는 44 베젤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제품의 사이즈는 37, 가장 작은 사이즈입니다 베젤은 세라크론이고요 다이얼이 이렇게 엄청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살짝 보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오이스터 플렉스라고 하는 러버로 되어 있고요 살짝 살짝, 살짝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클래스프는 18K 로즈골드 케이스 또한 18K 로즈골드 그리고 오이스터 플렉스는 러버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이쪽은 구멍이 엄청 부드럽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손목에 찼을 때 착용감을 한층 더하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좀 먼저 살짝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 제품 아주 새 제품이고요. 풀셋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를 때 엄청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빡빡하게 눌러줍니다. 롤렉스 이 제품의 레퍼런스 넘버는 268-655 이고요. 만약에 이 제품을 찾아 본다고 했을 때 로즈골드의 세라크롬의 이렇게 팝의 장식에 가장 쉽게 네이버나 구글에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이 제품을 가장 빨리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268655를 치면 이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레퍼런스 넘버 이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롤렉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제품인데요. 매장가가 무려 4864만원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화려한 제품인데요 다이아몬드를 보시면 다이아몬드 파베 다이얼이라고 불리는데 파베가 프랑스 말로 두덥다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뒤덮어져 있죠 다이아몬드가 뒤덮여져 있는 다이얼 문자판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롤렉스 특유의 아무것도 없는 민자의 롤렉스 뒤판입니다 이 제품은 방수가 100m 최대 파워리브 시간은 55시간이고요 둘레는 약간 작은데요 15.5cm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용두의 크라운이고요 있 상중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약간 표기되죠야지이 세팅의 가운데가 더 크게 되어있죠. 강수는 100m, 최대 파워비저비 시간은 55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레퍼런스 넘버 268-655 요트마스터 베젤의 사이즈가 37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